안녕하십니까. 통찰의학 성형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 심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이런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에 돌연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심장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 심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은 통찰적으로 보면 물류 센터인데요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 세포는 각각의 집, 가게라면 혈관은 도로나 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영양분을 보내주는 전체 센터가 이제 심장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영양분을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보내주면 집 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보솜, 라이소좀 골지체 등의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 세포의 자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받아서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의 길은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이라는 것은 영양분과 산소를 폐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조직에서는 영양분을 다 쓰고 나면 남은 피를 가지고 다시 정맥에서 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는 깨끗한 적혈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적혈구에 산소가 빠지고 영양분이 빠져서 만약에 노화된 적혈구가 있다면 비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계속 순환이 이어지면서 심장이 뜨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에 계속 골고루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심장에는 세 가지 운반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가는 길이죠. 물류길이고 두 번째는 아래로 가는 물류길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먹여 사는 물류길이 있습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것이 관상동맥이 될 것이고요. 위로 가는 물류길에는 얼굴이라는 감각기관과 머리라는 생각기관과 팔이라는 동작기관을 움직일 때 위로 가는 물류길이 쓰이게 되고 아래로 가는 물류길은 당이라든지 비뇨기계라든지 다리를 움직이는 하체를 움직일 때 쓰는 기관이 아래로 가는 물류 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로 많이 갔다가 도망가야 됐다 하면 아래로 물류 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계속 심장이 어디가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피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심장은 이 물류 길을 분당 60에서 80번 정도는 계속 내 보내주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물류 길이 흐름이 빨라서 택배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이 없어서 심장이 늦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뛰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너무 빨리 뛰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서 60회에서 80회 정도를 뛰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심장박동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물류길에 흐름이 이상이 생기면 결국 심장에서 내보내는 압력에 이상이 생겨서 가슴 통증으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류길에 이런 이상 흐름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길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혈관에 있는 기름대가 물류길의 흐름을 좁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기름때는 어디서 왔을까요? 먹었던 음식에서 왔겠죠. 먹었던 음식 중에 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또 고기류의 음식이 많다면 플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끼어서 점점 두터워져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동맥 경화가 오진 않죠.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이나 고기 종류를 먹게 되면 지방 성분이 우리가 쓰이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면 피하 지방으로 지방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몸을 잘안 움직인다 그래서 조직에 쓸 일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 몸의 동굴이라고 하죠 안화강 구강 그리고 복강 이런 데에 지방이 끼이면서 감각을 잘안 쓰면 눈두덩이나 볼살에 지방이 끼이게 되고 우리가 몸을 잘안 움직이고 팔다리를 잘안 움직인다 하면 배에 기름이 끼이게 되겠죠 거기서 더 심해지면 혈관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이제는 조직에 너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은 고기류가 많다 보니 지방 운반체들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돼 버리면 혈관의 길 도로의 길이 점점 점 좁아 질 수밖에 없겠죠 정체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혈관의 60-70%가 지방대로 끼게 이 되면 어느 순간 염증 반으로 응 돼서 지방의 기름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혈관의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된 구간을 막기 위해서 또 소방차라는 혈소판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혈전,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게 관상동맥이 되면은 물길이 좁아지는 것을 협심증, 피떡이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장 조직의 일부가 개사가 된다면은 그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 되겠죠. 그러면 심장에 기름때가 끼이는 걸좀더 의학적으로 기전을 설명드리자면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VLDL, LDL, h d l 이란 개념을 많이 아실 거고 V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데 사실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단지 VLDL은 지방 영양분을 간에서 조직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몸을 잘안 쓰니까 일단은 조직에 지방을 놔두는 그런 역할을 할때 VLDL이라는 지방 운반체를 움직이게 되고요. 간에서 조직으로 움직이는 콜레스테롤 운반체가 LD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DL은 회차 개념이죠. 조직에 있던 TG,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결국은 다시 간이 회수해가는 그래서 회수할때는 훨씬 더큰 트럭이 될 것이고 그래서 HDL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운반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VLDL, LDL, HDL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쓰게 되면 우리가 LDL이라든지 VLDL을 운반했던 것이 쓰기 때문에 다시 HDL도 들어올 때는 텅텅 빈 트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지 않고 몸은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고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기름진 고기 덩어리를 많이 먹게 되게 되면 게되 조직에는 운반을 못 하기 때문에 혈관에는 LDL과 VLDL 운반차들이 계속 점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라는 물류길에 지방 운반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지방 운반체를 각길에 두게 되고 이 각길에 둔 것은 내피세포인 탐식세포가 지방 운반체를 잡아먹게 되고 잡아먹게 되면 거품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 거품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럼 염증세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혈관의 떼들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기름막이 녹으면서 기름의 떼들이 피로 흘러나게 되면 그때 소방수인 혈소판이 덜러붙어서 결과적으로 혈관을 전체적으로 막게 되는 그런 식으로 협친증과 신근경색이 되는 기전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돼서 생긴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식물에는 없습니다. 동물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간에서 보통 합성이 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무서운 심장질환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성 식품을 계속 먹음으로써 혈관에 각 길에 지방 운반체들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운반체를 정체가 되지 않도록 동물성 식품을 드시지 않으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몸을 움직여서 지방 운반체들이 운반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출근길에 걸어다닌다든지 매일매일 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혈관이 있는 지방들은 결국은 운반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체되는 구간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세번째는 혈관을 청소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죠 이때 동안 잠을 잘 주무셔서 어, 림프도 청소하고 찌꺼기 있는 혈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번째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으시겠는데요 결국 심장은 자기 관상 동맥만 자기 심장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다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얼굴, 머리, 팔다리, 몸, 가슴, 근육이계 기관 등 모든 기관으로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전체 영양분의 5%만 먹고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상 동맥을 통해서 5%만 스스로 조직을 유지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나눠져가지고 심장이 유지가 잘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눠주지 않는다면 팔이란 기관도 안 움직이고 다리란 기관도 잘안 움직이고 항상 누워있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에 나누어 주는 피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보내줘야 되는, 나누어져야 되는 것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심장에서 나누어 주는 영양분은 적지만 들어오는 영양분은 훨씬 많기 때문에 혈관에 때가 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기름때는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 중요한 물류끼리 때가 끼면서 결과적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나눠 주고 우리가 기부를 하면 자기가 살수 있지만 나눠 주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심장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나눠 주고 살아야 내가 잘살수 있다고 매번 심장이 뛰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소식하고 어, 나눠 주면서 많이 움직이면 심장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